안녕하세요. 플레이그라운드에 오심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짐벌을 가지고 놀아보도록 할게요. 짐벌이란 그 동영상을 안정적으로 떨리지 않고 찍을 수 있게 하는 이 마치 손으로 이렇게 들고 우리 다니는 셀카봉과 같은 역할인데, 이제 이 안에 이제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, 예, 그 소위 말하는 손떨 방을 해주는 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dslr 이거보다 많이 이제 좀 크지요 물론 아주 큰뭐 캐논의 오두막이나 오막 3이나 시리즈 보다는 작게 나온 소니의 A7 시리즈, 그래서 A7II를 사용했었고 그 전에는 파나소닉사의 루믹스 브랜드로 출시되었던 GH1부터 GF,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그... 또 이제 마이크로포서즈 이제 미러리스로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사용했었던 것은 스테디캠이라고 부르는 그 미러리스 카메라를 이와 비슷하게 끼워서 들고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어, 스테디캠의 경우에는 모터 장치가 안 들어있고 단지 카메라를 중심을 잡아서 흔들리지도 않으면서 이와 비슷하게 걸어 다니면서 찍어도 화면이 떨리지 않는 그런 이제 방식을 취했었는데 스테디캠의 경우에는 불편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죠. 우선적으로 스테디캠은 카메라의 무게를 수동으로 잡아 줘야 합니다. 그래서 무게를 정확히 잡아 주지 않으면 수평이나 아니면 화면이 기울던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겠지요. 그런데 이 짐벌이 출시되면서 짐벌은 어느 정도 무게중심만 잡아줘도 내부에 들어있는 모터가 알아서 정확히 수평과, 어, 그 다음 기울기를 잡아줍니다. 그래서 그 누구든지 스테디캠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, 예, 저렴하다는 거는 현재 이런 소형, 스마트폰 또는 고프로에 사용하는 어, 이런 짐벌의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졌다는 의미이고요. 이것을 통해서 그 누구든지 간편하고 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영상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그 짐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아이폰 7으로 어, 찍은 영상과 짐벌을 사용해서 찍은 영상을 잠시 비교해 보시죠. 네, 짐벌은 그 단지 걸어가면서 찍을 때도 화면이 안정적으로 찍히지만 어 조금 그 발걸음을 빨리 했을 때 조금 더그 효과를 차이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. 현재 이 화면을 보시죠. 이것은 약간 빠른 걸음으로 우리가 이제 찍었을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라면 특히 어린아이들 또는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찍을 때 더더군다나 떨림없는 화면이 되겠죠. 화면이 떨리다 보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어지러움 이라든지 음, 화면이 안정 되어야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을 잘 우리가 시청할 수 있는 네가 되겠고요 자이 짐벌의 경우에 가격대가 최근에 많이 저렴해 졌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10만원대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 어... 저는 아이폰 7 플러스 이니 어, 현재 이 경우에는 그 무게가 어느정도 나가면서 부피도 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이폰 7 플러스 또는 아이폰 8 같은 경우에 어, 현재 커버를 하나 이렇게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용하는 이 짐벌의 경우 이렇게 잘 맞습니다 네. 어, 라운다나 어, 이 가격대가 현재 그 10만 원대로 어, 이런 기능들을 어, 할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하면 정말 저렴해진 것이죠. 자 어, 기본적인 어, 세팅에서 어, 여러분 보시겠지만 위 아래 모습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로우 앵글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이 앵글을 사용할 수도 있고. 네. 물론 어, 굳이 이렇게 커서를 통해서 앵글을 바꾸지 않아도 어, 기본적으로 늘 수평을 유지해 주고 늘 어, 기본적인 각도를 유지해 주기에 그냥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어, 스마트폰들을 예, 저의 귀여운 우리 강아지가 지금 게스드론을 트 출연하셨습니다 네. 릴리 자, 그래서 어, 이 경우에 리모트 컨트롤러가 달려있는 거죠. 그래서 녹화를 할 수가 있고 커서를 통해서 어, 이렇게 앵글을 어,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줌인아웃이 여기 달려있습니다. 그래서 줌인아웃도 할수 있고 그 다음 특히나 여러분 짜자잔! 자 화면이 360도 이렇게 바뀝니다 즉 셀카를 찍을 때 굉장히 편한 어떤 장치가 되겠죠 다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이런 장치 물론 이 360도 회전 하는 이런 셀카 모드는 이제 짐벌 의 모델에 따라 또 회사에 따라 조금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지윤택 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스무스 Q라는 이제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. 제가 이 모델을 어, 구입한 가장 결정적 요인은 바로 이 360도 어, 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. 자, 그 다음 어,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모두가 또 달려 있습니다. 자, 어, 보시다시피 좌우 회전도 가능하고요. 또 아까 말씀드렸듯. 이제 앵글을 위아래 로우 하이 해서 각도를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번엔 또한번 눌러보면 어, 화면이 자이 상태에서 그냥 그 고대로 고대로 이제 멈춰 있는 자 그대로 멈춰라 즉 어, 제가 어떤 화면을 찍을 때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요거는 어, 좀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, 서서 촬영할 경우에, 제가 이렇게 동을 들고, 360도 돕, 돕니다. 돌면은 이 화면은 그대로 멈춰있고 돌겠죠. 그런 어떤 재미있는 어떤 그, 그, 어떤 영상도 담을 수 있고, 어, 이 외에, 어, 이 회사에서 제공되는 앱이 별도로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앱을 사용하게 되면, 그 앱을 통해서 또 다양한 기능을 더 담을 수가 있죠.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타임랩스라고 이제 부르는, 그래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 화면이 조금 조금 조금 컷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마치 사진을 연사로 해서 쫙 담아놨듯이 어 이것을 타임랩스라고 부르는데요. 무빙 타임레스 같은 것이 가능해서 움직이면서 계속 가면서 어, 한 30분 동안의 어떤 그 어떤 장소 이동의 그런 장면을 단 1분만에 그냥 줄여서 이제 담을 수 있는 네, 이런 기능들 외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짐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어, 다음 시간에는 어 짐벌의 몇 가지 모델 중에 어, 제가 또그 장단점 뭘또 아주 처음 짐벌을 이제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, 선택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